처벌이 강력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변호 친한 변호사가 책까지 썼는데요. 친한 사람한테 사기 생당합니다 그런 것이 정치고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게법인거죠 그 처벌이 강력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뭐 그런 학문적 연구도 있는데 상관관계가 아주 크진 않고 예를 들어서 뭐어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다고 해서 그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안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뭐 계획적인 범죄야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겠지만 우발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 없이 저질러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또는 계획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단체장 하면서 부천시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유흥업소들도 많아서 범죄 5대 강력 범죄 발생률이 꽤 높은 도시였어요. 근데 약간씩 줄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때 그런 범죄 예방하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그 형법에서는 위하 효과라 그러죠. 그런 처벌을 위해서 지금 겁을 줘서 어. 좀 범죄를 줄인다 이건데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을 위한 예를 들어 CCTV라든가 뭐 감시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성범죄자들 그 다음에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이런 걸 통해서 그거 확실히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 법무부에서 이제 전자발찌자들 특정한 지역에 가면은 CCTV를 감시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냥 놔뒀다가 어, 이 사람이 뭐 아동성범죄자인데 뭐 학교 부근을 간다 그러면 그 주변 CCTV를 가지고 보호관찰 지금 보호관찰소가 아니죠. 지금 용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감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재범률이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쪽에 결국은 또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감시 체계를 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부천시도 그래서 강력범죄 반성률이 점점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형벌도 중요하지만 그럼 형벌이 없으면 또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릴 수 있으니까 그런 예방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요. 그 <웃음> 대한 법률 구조공단이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그곳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주로 이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소송 또는 형사사건, 무료 변론, 무료 소송 이걸 다 해줍니다. 변호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냥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 구조라고 있습니다. 어, 그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고 국선 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소송 구조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그 요건이 또 맞긴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변호, 친한 변호사가 책까지 썼는데요 친한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좀 그래서 아마 좀 뜻밖의 상식밖에 흔재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이런 변호사 제도가 일찍 발달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전에 예방적인 그런 변호사 활용을 많이 해요 자문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서를 쓸때뭐 이럴 때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미리 상담을 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줄이고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들도 다 대비를 하거든요 기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들은 그러면 나중에 비용도 덜 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벌어졌을 때는 아까운 비용이 되지만 여러 쭉 장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 나중에는 큰병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료로 상담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런 걸잘 활용하셔서 사전에 자문을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례별로 뭐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것들은 그럼 변호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과 이런 자문들을 적절하게 좀잘 활용하시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그 사전에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약간 그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물론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만드는 법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사회 현상들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늘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 좀 음, 보수적이라 보다 좀 늦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법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쩔 수 없고 어, 이런 특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인식 그뭐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어, 같이 지내는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 다음에 인식도 변화가 컸잖아요. 옛날에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뭐식용로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문화 속에 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같은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반려동 동물병원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공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정책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탁탁 쉽게 못 가는 이유가 뭐 예산의 문제가 아마 제일 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좀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 달리 적극적으로 그런 입법들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학대하는 건 다른 동물 학대와도 좀 다르게, 강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입법적인 절차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과거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옛날 저 우리 그 손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쫙 보더라도, 그럼 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현대사회에서만 보더라도 법은 계속 진보해왔고 정의관념에 맞게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으면 비판받고 뭐 이례 입법기관이나 이런 것이 비판받고 해서 그렇지 계속 발전해왔고 법 자체가 정의관념에 입각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법원의 상징도 정의의 여신 그럴 정도로 법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정의,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법 이념 속에 어느 법이든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 강해져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정도의 불평등은 감소하면서 지냈던 것들이 지금은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더 평등한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사실 약자를 위한 입법들은 평등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평등이 있고, 그런 영역이 있고, 또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서, 어, 어떤 사람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런 걸 이제 표현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투표에서 1인 1표는 그건 절대적 평등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거고, 장애인에게 뭐, 다른 사람이 안 주는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또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의관념에 맞는 거 옛날에는 무조건 다 똑같이. 옛날에는 평등 개념이 그거밖에없었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더, 어느 게더 정의로우냐 하면 상대평등이 정의롭게 된 거죠. 현대사회가더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볼때법 자체는 정의로운 그런 정신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정치가 맨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고 막 이래서 그렇지 법에 대한 신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학자들이 정해놓긴 의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학 전공했잖아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어려운 듯 쉬운 듯 한단 말인데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뭐 부가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사회적 가치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배분하는데 어떻게 배분하느냐 옛날에 독재 같은 경우는 독재자가 자기 맘대로 뭐이 사람한테 이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 주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이제 권위적이라는 건 어떤 제도를 통해서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 일반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이제 영어로는 뭐 표현하는 게 권위적인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의 권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국민일반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음, 권위가 있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이런 걸로 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것도 법도 결국은 정치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결국 정치의 결과 이 건물을 이렇게까지 짓자 여기다 뭐 짓자 이런 까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치고,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게 법인 거죠. 그래서 정치와 법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런, 그래서 결국 평등으로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분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배분하든 공적으로 배분하든 이 제도를 정치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틀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전혀 무관하게 사회적 강자들은 잘 살아요. 지금 주당 52시간도 사실은 약간 많은 편이거든요. 저출산 문제 해결이 뭐 왕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들 정치에 관심 있는 부분보다 무관심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럼 뭐